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사실 갈등이 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임내림입니다이첫 번째 사진 보이시나요?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입시의 실패로 인해서 되게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잘하긴 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래서 그걸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목요체풀에 갔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고민하던 그 모든 것,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 막 설교를 해주셔서 그때 막 진짜 혼자 다들 그냥 적으면서 듣는데 막 울면서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 또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진짜 하나님의 꿈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사명을 이뤄나가면서 살고 싶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의 해시태그를 인생 2회차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같이 사랑방 살았던 동역자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마음이 어려운 친구가 있었어요 일단 성격도 정말 그냥 반대 그냥 흙과 백처럼 반대였고 같은 승장님 같은 승장님을 좋아했어요 되게 사랑방 살면 사실 정말 밑바닥까지 보여지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좀 갈등이 많았었는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고 의지를 드리고 결단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그 친구를 통해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좀 사랑방 훈련을 통해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인내다라는 것을 배웠고 그래서 이제 정말 오랫동안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또 사실 갈등이 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대 그래서 많은 갈등과 시간을 겪었는데 오히려 서로를 진짜 잘 알고 서로의 연약함말 알고 그거를 품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평생동역자라고 하겠습니다. 이세 번째 사진은 보이시나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케이국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를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조용한 독대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K국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또 평생 그것을 모른 채 죽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가진 자가 나누지 않아서 그런 거다. 그 가진 자가 나구나. 복음이라는 엄청난 걸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신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런 것들이 많이 채워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진의 제목을 성교는 선물이라고 하고 싶어요. 마지막 저의 인생 내컷은 이제 또 제일 최근 사진인데요. 교회 다닐 때 찍은 사진이에요. 가족이 다 같이 좀 청년이 좀 많은 다른 좀 중형 교회로 옮기게 되었어요. 제가 옮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제 인생 처음으로 소외감을 느껴봤어요. 되게 큰 소외감을. 기도 시간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모인 거다 오늘 이 수련회를 통해서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딱 깨달은 게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또이 벽을 허무는데 쓰시려고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교회는 진짜 함께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신다라는 거를 좀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은 넌 혼자가 아냐 <웃음> 라고 하겠습니다. 돌아보면 뭔가 힘들었던 순간들도 다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해서 저를 성장시키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편안함과 평안을 좀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다.